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자, 오늘은 저기, 물구나무 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뭐, 물구나무 서기 하는 방법도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근데 왜 물구나무 서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나면, 좀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돕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머리에 그러니까 뇌에 피가 부족한 현상. 그러게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뭐 가장 흔한 게뭐 치매다, 뇌경색이다, 루게릭병이다 파킨슨병이다, 간질이다, 뭐 손의 위축증이다, 뭐 귀에 나타나는 문제다, 코에 나타나는 문제다, 뭐 잇몸에 나타나는 문제다. 목에 나타나는 문제다. 이 모든 것들이 머리에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그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질적으로 어떤 대박수의 어떤 그러니까 뭐 거의 전부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뭐 가까이 저희 아내마저도 사실 분명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머리에 부족하다는 라걸 그러니까 뭐 머리에 피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멀쩡합니다 멀쩡한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보면 계속 머리가 이쪽이 아팠다가 이쪽이 아팠다가 또뭐 모자를 더 쉬운 것처럼 그렇게 됐다가 하도 피가 부족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피가 꽉차 있으면 이렇게 안정감이 있으면서 머리가 그러니까 편두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잘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피가 부족해지면 뭐 고개를 이렇게 돌려도 뇌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또 머리에 피가 너무 없으면 머리가 또 아프지 않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허전한 그런 느낌 어, 이런 현상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이제 주로 올리는 이제 대사증후군 치료에 관한 어떤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치료에 임하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 진짜 90, 99% 정도는 뇌 쪽에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어,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거의 모든 병의 마지막 치료 단계는 머리 쪽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올리다 올리다 보면 결국은 머리 쪽에서 마지막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 물구나무 석이다. 또 이렇게, 물구나무 석이를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연습을 통해서 또 가능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연습을 하더라도 잘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돼요. 이렇게. 하체 비만이 너무 심하시다니까 이게 어깨쪽 팔쪽의 근력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고 또 목에 디스크가 있다 이런 분들도 약간 근데 조금 강화 운동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는데 도저히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뭐 끝골이다 어 혹은 머리 누르기다 이마 누르기다 뒤통수 누르기다 이렇게 하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헤드뱅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물구나무 서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가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웃음>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결국은 머리의 힘으로, 이, 목의 힘으로 몸을, 체중을 버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물구나무 서기를 해서, 때 머리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다 보면 목의 힘이 콱콱 들어가요. 그죠? 아, 그리고 이 가슴과 배와 다리에 있는 피가 거꾸로 솟구치면서 머리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머리에 피가 부족하다라는 거는 이제 머리 쪽으로 올라오는 혈관이 좁아졌다라는 뜻이에요. 좁아지면서 뇌도 수축되고 나중에 이제 뇌경색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특정한 부분이 수축이 되어버리면 피가 통과하지 못하면 서 이제 뇌출혈이나 뇌혈관 파열이나 이런 뇌 손상이 나타나납니고 아주 말라버리면 이제 뇌경색이다 치매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손해가 말라버리면 이제 운동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떨어지다가 귀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이런 다 증상들을 호소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금 사전 지식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약 조절 무리를 하면 안 되죠 죠 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제 동영상들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공감만 하실 겁니다. 명연현상이다. 이렇게. 비가 갑자기 좁아진 열관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을 받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긴, 어, 뭐 미래를 생각하면서 건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할수 있는 뭔가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게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리면 결국은 그 나빠지는 건강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쪽으로 몰려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저는 그래요 어떤 건강에 대해서 진짜 아는 것이 힘이다 알 아는 만큼 건강하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제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뭐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거기에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는 못해요 왜 너무 많은 질문들이 날라오고또 거기에 답변하는 것 자체가 또 쉽지가 않아요 또 답변을 해서 또그 후속 조치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설프게 잘못 가르쳐 드렸다가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을 얘기해 주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더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분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판단에 제가 맡기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기 싫어서 도와드리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이런 동영상을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아. 자, 물구나무 서기는, 일단은, 뭐, 물구나무 서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꾸리나, 뭐, 나머지 어떤, 머리 누르기나, 이마 누르기, 뒤통수 누르기, 오른쪽 머리, 왼쪽 머리 누르고, 다음에 헤드뱅잉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어, 여러분들이 피를 올리는 방법을, 어, 그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머리에 피를 올리는 방법은, 제가 요 동영상 바로 전에 올려놓은 그, 손의 위축증. 그죠? 손의 위축증 동영상 이 동영상 바로 앞인 동영상에 보면 머리에 피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또 좋은 방법이 있어요 물구나무 서기가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럼 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 아침 시간에 꼭 해요 그래서 제가 왜 물구나무 서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특별히 만들어 드리냐 하면 물구나무 서기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제 컨디션의 차이가 좀 크게 나타나요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컨디션의 차이가 좀 심하게 크게 나타나니까 그그 그 말은 효과가 좋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좋다는 뜻인데 아, 물론 그게 이제 가중치가 어느 정도 붙고 그죠 아, 여러분이 들 좌우비대칭이 어느 정도 잡히고, 어, 그렇게 되면서, 이제,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데, 분명히 물음석이라 하면, 이렇게 머리로 올라오는 피, 머리가 이제 혈관이 살아나면 전체적인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죠? 어, 또 머리 쪽으로 피가 또 올라오면서 얼굴도 좀 살아나고, 두피도 살아나고, 하여 여러가지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 근데 뭐 여러가지 2차 자극 증상들도 어느 정도 상, 어, 상, 계산을 하고 계셔야 돼요 뭐 이명현상이다 뭐 잇몸이 붓는다 코가 좀 막힌다 눈이 갈갈하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타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물방암석게 횟수를 조절하면서 그냥 뭐 무조건 하시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가중치 계산 그리고 또 운동량 계산 내가 언제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적으면 하루에 두 번, 아침에는 꼭 해요. 안안 안 하는 날이 있는데 안 하는 날은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기대하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자꾸 그냥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적게 하면 그렇게 하고 많이 하는 날은 한네 번, 다섯 번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적게 하면 두 번, 많게 하면 다섯 번 정도. 하는데 오래 하진 않아요. 그냥 한뭐 요즘은 제가 처음에 할 때는 한 1분 30초 정도 깨끗해야 2분 정도 하다가 요즘은 그냥 이렇게 한번 할때 그냥 버텨봅니다. 그냥 한 4분, 뭐 길게는 한 5분까지도 이렇게 버텨보는데 자, 분명히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근력이 붙고,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니까, 물론 또 버틸려면 훨씬 더 버틸 수도 있죠. 10분, 20분까지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어. 근데 물구나무 서기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일단 물구나무 서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 가슴 쪽에 피를 조금 채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 소화장애가 이제, 소화기관, 대사장애에 걸리신 분들은 이 팔과 가슴 쪽에 피가, 목 쪽에 피가 좀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어요.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피를 어느 정도 가슴과 팔에 공급을 안 시켜주면 이뻗틸 힘이 없어요. 물구나무석이. 물구나무석이 이제 머리로 버티기는 버티는데 원래 보조장치가 이제 팔 힘으로 버텨주는 거예요. 팔 힘으로 한 어느 정도 버텨주고 그 다음에 머리 정수리 부분을 이렇게 버텨 주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팔 쪽에 피를 조금 공급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 팔 쪽에 피를 좀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팔 근력을 조금 키우셔야 돼요 한 물구나무서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시는게 좋아요 그게 준비 운동 하시고 또 이렇게 바로 들어갈 때도 그냥 하기보다는 이렇게 물병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들고 좀 물병도 들고 이제 목운동도 이제 준비체조를 조금 하시는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팔에 어깨에 목에 피가 이제 막 들어오거든요.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는 힘은 피라고 했습니다. 혈액의 압력의 힘으로 인해서 근육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피가 없는 상태에서 힘을 주면 힘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안 들어가니까 몸을 들어올릴 힘도 없고 버틸 힘도 없어지니까 아 나는 물구나무서기를 못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거 했는가 하고 안 했는가 하고 차이가 커요. 이걸 한, 뭐,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자, 이게 자발 운동이지 않습니까? 물병 자발 운동이고. 자, 한 2분 내지 3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팔과 가슴, 등 쪽으로 이렇게 피가 이렇게 옵니다. 자, 이렇게 좀 오고, 그죠? 아, 이렇게. 자,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그냥 또 들어가지 마시고, 팔굽혀펴, 팔굽혀펴기를 좀, 그냥 몇 차례 정도, 그냥, 뭐 여성들은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못하니까, 무릎이라도 좀, 무릎 꿇고, 이렇게, 좀 천천히, 천천히. 자, 이런 식으로, 팔굽혀펴기를 좀 하시고, 응? 뭐, 한열 번, 2 0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이쪽에 피가 더꽉 채워져요. 꽉 채워지면서. 근데 하여튼, 이런 거 하실 때 이렇게, 막, 손목이 아파서, 운동을, 펄구 병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목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 그 손목 통증에 관한, 그 동영상 제가 올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한 일주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손가락 통증이나 이런 거, 보시면 동영상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시면 손목이 안아파져요뭐 이렇게 잡아당기기도 하고, 손가락 끼고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손목이 안 아파지니까 안 아프게 해서, 또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어깨를 안 아프게, 뭐문고리 잡아당기기다, 뭐 오실근 치료법이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치료법이다, 이런 거 보시면서, 어깨의 통증을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무사기 한다고 해서 너무 단순하게 이제 건강한 사람들한테는 그 아무 문제가 될게 없어 그 근데 이제 몸이 너무 약해지신 분들은 몸에 온갖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뭘한 가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손목이 받쳐 줘야 되고 또 어깨가 받쳐 줘야 되고 목이 어느 정도 받쳐 줘야 되니까 이런 걸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물병들기하고 팔굽혀펴기도좀 하시고 또 그냥 들어가시면 목을 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남성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뒷목 통증, 뒷목 결림이란 동영상이 있어요. 그죠? 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뭐 뒤통수 누르기, 네. 엉덩이 하고 이렇게 어, 그 죄송합니다, 제가 전화기를저 뒤통수를 좀 눌렀어요. 뒷목도 좀 강화를 해주고. 동남 그래, 하면 뒷목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고 또 이제 뭐 아까 팔굽혀 편할때또 이마도 좀 눌러주세요 이마도 이렇게 이마를 눌러주면 결국 안목으로 이마를 눌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목에도 피가 꽉 차서 뻗히는 힘이 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니까, 러 이런 운동을 그 준비 운동 차원에서 조금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안전해요. 그 전혀 준비 운동 없이 탁 들어가면, 어, 자신감에 탁 들어가면 갑자기 어, 목을 삘 수도 있고, 실수로 목이 꺾일 수도 있고, 이런데. 근데 뭐, 보통 물감사기에서 서서히 <웃음> 또 위험성을 또 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물구나무 사기 하다가, 뭐, 목 삐고, 뭐, 삐일 수는 있는데, 뭐, 목이 꺾이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도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저도 이제, 집에 이제 가족이 있고 이런데, 물구나무 사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저 집에서는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못하고, 저희 아내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키려고 해도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그, 너, 너 이렇게 볼요 그 상체 쪽에 힘이 안 받쳐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뭐, 하, 바쁘게 사는 사람한테 이런 운동을 하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물광석이를 어떻게 하나 하면, 일단은, 시다이 팔을 양쪽으로 딱 벌리고, 그죠? 아, 너무 벌리지 마시고, 어깨 넓이, 이렇게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요정도 이렇게 벌리고 자 머리를 일단 머리를 딱대는거예요 머리를 딱 대고 자 이렇게 이제 무릎을 쫙 펴는데 쫙 펴면서 이제 목에 약간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목에 힘을 주고 있고 머리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머리에 힘은 사실은 크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팔의 힘과 머리의힘 어, 목의 힘, 그러니까 팔 힘과 목의 힘과 이 머리의 힘을 균등하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냥 머리 힘으로만 올라간다, 혹은 팔 힘으로만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 힘과 머리 힘과 팔 힘을 이렇게 3등분해서 골고루 이렇게 분산을 시켜서 이렇게 힘을 작동을 시키면서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너무 뒤로 빼면 안 돼. 약간 앞으로, 약간 한, 중간쯤에서 이제 머리를 이 대는 거예요. 그 팔을 머리 쪽에 이렇게 옆으로, 양옆으로, 또 양, 너무 양옆이 아니고 약간, 이게 양옆이거든요. 약간 이 상, 좀 넓은 삼각형 모양에, 넓은 삼각형 모양에, 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자, 자, 이런 상태로, 자, 물. 발과 머리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냥 한한 아, 한 60cm 그니까 너무 떨어져 버리면 차야 올라가요. 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팔 팔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보세요 팔로 이렇게 살짝 누르면 누르면 엉덩이가 이렇게 들려요. 자 엉덩이 이렇게 들려요. 팔을 누르면 자 팔을 누르면 엉덩이 이렇게 살짝 들려요. 이제. 자 다리도 이렇게. 좀 반동을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팔을 누르면서 목에도 약간 힘을 주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니다 그대로 이렇게. 자, 보기는 뭐 쉽죠, 그죠? 보기는 쉬운데, 생각처럼 이제 시켜보면 잘 못하는 니다 그대로 이렇게 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는데, <웃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머리를 대고, 이 발하고 이 머리의 간격을 최대한 좀, 너무 최대한이 아니고, 좀 가능하면 약간 가까이에 붙이세요. 붙여야 조금만 힘을 줘도 이렇게 다리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웃음> 자, 팔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이용해서 반동을 좀 줘보세요. 반동을 좀 주다가, 팔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위로 칠때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그 벽하고 또 너무 붙여도, 머리를 벽하고 너무 붙여도 안 되고, 한, 한 7cm 정도 이렇게 벽하고 약간 떨어져 있어요. 또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 그러니까 이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러니까 좀 편하더라. 이제 몇번 시행착오를 해보면 할수 있게 되는데. 자, 여기 벽하고, 벽하고, 머리하고 한 7cm 정도, 여기에다 머리를 두는 겁니다. 그죠? 자,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 팔로 일단 밀어보세요. 밀어보면 덜렁거리거든요. 다리도 좀 가볍게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서 팔을 밀면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파, 팔을 밀면서 다리를 조금 차주는 거예요. 뭐, 차줄 필팔 힘으로 이제 그 하체를 끌어올린다. 이런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물암 세게 하면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자 계속 있으면 목이 아프거든요 목하고 머리 정수리가 좀 아파요 그러니까 팔 힘으로 이렇게 약간 들어주는 거예요 들었다가 내리면 자, 머리를 살짝 움직여 주면 다시 목이 안정이 되고 머리도 덜 아프고 자 이렇게 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 또 안정이 되고 또 살짝 들었다가 내리면 흔들어주면 안정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물구나무 서기 하는 자세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세에 대한 설명인데, 물구나무 서기를 하게 되면 유익한 점이 이제 우리가 머리에도 이렇게 피가 부족하지만이 창자가 내려앉아 있어요. 물구나무 서기를 해보면 한 1분 정도 지나면 창자가 이렇게 아랫배에 있던 창자가 위로 이렇게 자꾸 꾸물꾸물 올라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 실질적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또 폐확장이 일어나신 분들은 폐가 꾸물꾸물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또 들어요. 또무람석이 하고 있으면 다리에 있던 피가 점점 빠지면서 다리가 가벼워진다 이런 느낌도 들고. 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니까 이 하체 쪽 어떤 이 <웃음> 이 하체 쪽에 있는 어떤 그런 피가 전체적으로 상체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효과가 있죠. 그죠? 아. 그리고 또 이렇게 물그나무 서기를 한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앞, 뒤, 이렇게 정수리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목 근육이 골고루 강화되는 효과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들리니까 물그나무 서기하고 서기 있는 동안 가스가 좀잘 흘러나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지금 보여 드리는 어떤 그런 방법은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이제 왼쪽 다리를 조금 흔들어야 되는 그게 있어요 물론 뭐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왼쪽 다리가 너무 무겁다 어떤 이런 분들은 어 다리를 이렇게 양쪽 다리를 좀 접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가 이따 보여드리지만 오른쪽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는 쭉 뻗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할 거예요. 흔들흔들 할 거고. 그 왠가면 이제 가스를, 오른쪽 창자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왼쪽 다리가 너무 무거우신 분들이 이렇게 양쪽 다리를 이렇게 접고도 있을 거예요. 접고도 있을 건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른쪽 비대칭이신 분들은 오른쪽 목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도록 약간 조정도 해주고, 물건을 썩이 하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체, 허벅지 쪽이 너무 약하신 분들은 이제 다리를 접었다 펼쳤다 하면서 이렇게 허벅지 운동도 좀 하고 골반 운동도 좀 시키고,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문 앞서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팔에 힘을 주고. 자, 힘을, 힘을 이렇게 살짝 들어가게 하고. 무릎을 이렇게 하다가, 살짝, 탁,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올라가면, 이제 팔을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보세요. 그냥 살짝, 살짝. 살짝, 살짝 누르다 보면 점점 팔에 피가 들어오면서 힘이 점점 더 붙어요. 이렇게 무릎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자, 오른쪽 무릎은 이렇게 접고 다리는 접고 왼쪽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왼쪽 다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빠지면서 또 왼쪽 다리는 흔들어 주니까 가스가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고 <웃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다리에서 피가 빨리 빠져나와요 그 바깥에서 외출을 오래 하셨을때나 다리가 무거울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보면 다리에서 피가 빨리 빠져나옵니다 또한 번씩 왼쪽 다리 이렇게 흔들어 주고 이러면 또 목이 아프니까 팔을 이용해서 한 번씩 들어서 내려주고.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팔에 힘을 주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 주는 목에 힘을, 이렇게 그목 근육을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앞뒤로도 할수 있습니다. 앞뒤로도. 앞으로도 하고 뒤로도 하고. 그 운동선수들 특히 유도선수들 이렇게 목운동 하는거 보면 어, 이런거 보시는 장면들이 있을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목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근육이 생기면서 목에 힘이 잡힙니다 저는 오른쪽 비대칭이기 때문에 일부러 오른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피가 더 올라오라고 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왼쪽도 한 번씩 해줍니다. 대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씩 양 다리를 이렇게 펼쳤다 당물었다 펼쳤다 당물었다 자이렇게 해서 자, 허벅지 쪽으로 그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 허벅지 안쪽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안짱다리가 되고 다리가 오다리가 되는 어떤 그런게 생기는데 이렇게 허벅지를 이렇게 해주면 다리가 일자로 씁니다 자, 이러다가 또 목이 아프면 한번 들었다 내려서 이렇게 하고 저도 어떤 그 탈모에 대한 약간의 어뭐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를 도리도리 팔에 힘을 주고 팔로 살짝 누르면서 머리를 좀 가볍게 해서 머리를 도리 도리 도리 이렇게 흔들면 두피 마사지가 돼요 두피 마사지가 두피 마사지가 되면서 이거 손으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두피 마사지가 되죠 두피 마사지가 되면 탈모에도 도움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그냥 저는 이 발가락 쪽에 약간 옛날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발가락을 톡톡 치기도 합니다. 발가락을 톡톡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냥 양쪽을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해서 피를 빨리 뽑아주고 이렇게 하고 도리도리 하고 바람도 한번씩 불어주고 왼쪽 다리 흔들어주고 자 나중에 이제 힘이 좀 생기면 그렇게 뭐 들어올려도 돼요 근데 이제 들어올리는 거는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얼굴에 피가 엄청 올라오죠 그죠 얼굴이 빨개지고 이제 물론, 어떤 두피에 이제 열이 너무, 얼굴에 피가, 열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얼굴에 열이 너무 많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 얼굴에 열이 너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게 철봉 동작 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위에서 밑으로 약간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면 피가 빨리 빠진다라는 보고도 있고, 저도 이그 원리에 대해서, 어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공교통 수단 그 버스나 지하철 타면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 양쪽에서 봉을 잡고 이렇게 밑으로 당기고 당기고 있으면 얼굴에서 피가 좀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인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못하고 가슴이 갑자기 너무 얇아지면서 머리, 머리로 피가 쏠려 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사실은 가슴하고 등근육을 키우면 결국 머리에서 머리로 올라가는 피가 가슴과 등에서 붙잡히면서 머리로 올라가는 피의 양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이렇게 짧게는 4개월 6개월 정도는 계속 운동을 열심히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대다수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 분명히 맞아요. 가슴 근육, 등 근육을 키우면. 심장에서 올라오는 피가 이쪽을 먼저 채우기 때문에 머리에 올라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는 그런,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댓글에도 이렇게 올라오면 저도 이제 그런 걸다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뭐 밑도 것도 없고 한도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걸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모르는 게 생기면 답답하시죠? 답답하는데 이제 하여튼 그답답증이 너무 심하시면 세미나에 한번 오시고 세미나 와서 이제 이런 데는 또 얘기도 해보고 그죠? 어. 또 전반적인, 전반적인 동영상을 또 전체적으로 다 보시는 분들은 이걸 굳이 저한테 질문을 하지 않아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제목에 상관없이 다 보시라. 그러니까 일단 제가 어떤 동영상을 올려놨는지 순차적으로 한번 제목이라도 한번 보시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그 동영상을 꾸준히 좀 보시니까 아는 만큼 건강해진다 아는 만큼 그러니까 물론 머릿주머니에 관한 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그 스스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또 스스로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게 좀 몸이 복잡하게 문제가 발생하는 분은 스스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고. 자, 물건 암석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 도저히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아까 제가 뒤통수 누르기, 또 무릎 꿇고 아비만 누르기, 또 이렇게 옆머리 누르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헤드뱅잉 하기. 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자주 자주 하시는 겁니다. 자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횟수 조절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해야 돼요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하면 결국은 머리가 아파집니다 머리가 아파지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가끔 사람, 그 이제 세미나에 오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이제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야 머리가 좀 아파 봐야 해 응? 편두통이 나타날 때는 대처법을 내가 동영상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거든요. 머리가 이쪽이 아프면 이쪽을 누르고 혹은 이쪽에 병을 들고 있으면 가라앉는다. 뭐 앞통수가 아프면 뒤통수를 누르고 반대쪽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 피가 분산이 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다. 어떤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목통증은 조금 달라요. 목통증은 어, 또그 통증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 여러분들 또 뭐 방법은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세븐하게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 되면 약간 또 골치아파져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머리가 피가 올라오면 우리가 그냥 똑바로 올라올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심장에서 경동맥을 타고 올라오는데 어느 쪽으로 빨리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비대칭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먼저 올라와서 나중에 오른쪽 머리가 먼저 아플 수가 있어요 왼쪽은 느리게 올라와서 그니까, 러오른쪽에 피가 많은데, 왼쪽이 막 적으면, 이제, 오른쪽 편두통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그죠? 아, 자, 그럴 때는, 이제, 뭐, 왼손에 물병을 들고 막한 5분 이상 흔들어준다든가, 1.5L를 이렇게 들고, 막 흔들어주고 있으면, 왼쪽으로 피가 더 이제 많이 올라가서 풀려요. 혹은 머리를 한, 눌러주고,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 머리를 눌러주고, 헤드뱅잉을 한번 하고,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을 눌러주고, 허리 숙여서, 헤드뱅잉을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를 취해주게 되는데, 그니까, 머리 아픈 걸 이제 통제를 할수 있는 분, 그것도 이제 알아야 뭘 해결을 하죠. 무조건 물건나무석이 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판단 차고, 대처법을 모르고 이제 들어가면, 고생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일단은 아파 봐야, 여러분들 내가 이제, 세분화에서각 자주 얘기해요. 2차 자각 증상을 경험하지 않고 치료를 할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현현상 없이 치료가 있다. 그 불가능해요. 아예 다 놓고 얘기합니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명현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열심히 해봐라. 그 명현현상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세미나에 오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 열심히 했군요. 오히려 칭찬을 해도 돼요 열심히 하셨군요. 그리고 또아그 명현현상 2차 자각 증상을 통해서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바른 쪽으로 이제 조정을 해 줘서 이렇게 또 끌어올리게 되고 그 명현현상이 무서워서 막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보니까 아, 그거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솔직히 말해서 그죠? 제가 두려움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약하게 약하게 알려드려요. 왜냐하면 약하게 알려드려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그 욕심 부리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제가 두려웠어. 이분들이 혹시나 욕심 부리다가 뭐가 2차 자각증상이나 명현화상에 나타나서 나한테 책임을 물을까봐 두려운 마음에 자꾸 약하게, 약하게 조심하세요. 과유불급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제 옆에 있다라면 뭐 하냐? 좀 열심히 해.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뭐 치료가 되겠어요? 2차 자각증상 나타날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웃음> 그, 하여튼. 그 한번 이렇게 세미나에 온 친구들, 그 이제 뭐 젊은 친구들이나 이래 오면 제가 막 세미나 하는 동안 운동을 무지막지하게 시켜버려요. 그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아내가 평상시에 이 정도까지는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시, 열심히 해봐야 그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탁 튀어나와요. 근데 너무 조심조심하다 보면 이제 문제는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스스로 지쳐버려요. 지쳐버리니까 또 이게 또 너무 열심히 해서 또 이차 명예현상이나 이차자각현상이 나타나고 화들짝 놀라서 도망가버리고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 이거는 진짜 뭐 병을 치료하는 것은 그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 달라져 버리고 뭐또 우리가 또 평상시에 그냥 반듯하게 산다고 해서 나한테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운동하다가 뭐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등산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달리기하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어떤 뭐 산과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는 자기 몸 상태를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운동도 하고, 그죠?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고 이러면 어떤 불확실한 어떤 위험이 다가오는 걸 일단은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뭐 뭐 모든 거 통제한다고 또 오래 사는 것도 아니야. 가서 뭐 교통사고 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응? 뭐 벼락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 그 우리가 뭐 생과 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당신은 오래 살겠네. 어떤 분이 당, 이런 질문하잖아요. 선생님은 몇 살까지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담삼아 그랬잖요 저는 뭐 오래 살지는 모르겠는데, 좀 아마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그런 말씀하시지 말라고 하던데 그래요. 저는 그뭐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아, 살아 있는 동안 내 몸을 잘 관리하면서. 어, 또 아프신 분들을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꺼꾸리가 그니까 꺼꾸리를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올 거예요. 꺼꾸리가 물구나무 서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물구나, 물구나무 서기를 할수 없는 분들은 꺼꾸리 해서 머리를 막 도리도리하고 뒤통수도 누르고 머리 눌러서 막 이마도 누르고 아 하고 오른쪽 왼쪽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약간 한반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냥 거꾸리에 매달려 있는다고 피가 막 머리 쪽으로 계속 올라오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를 한 1분 30초 2분 정도 하면 될걸 거꾸리 해서 그걸 효과를 기대하려면 한 20분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리 해서 20분 동안 있으면 여러분 들 조금 몸이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꾸리도 그러니까 20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3분 5분 이러다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셔야지 거꾸리를 그러니까 너무 오래 하시면 처음에 너무 오래 하시면 이게 뇌에 충격이 와요 그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단계별로 이렇게 운동 스케줄을 정해서 일주일 상단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충격은 그만큼 덜하고 점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뇌 쪽의 혈관이 커져가고 그죠? 어, 이런 도움이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동은 약하게 약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더 강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뭐뭐 최소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올려 가시다 보면 한 1년 지나다 보면 나중에 어지간히 해도 그 여러분들 저 그냥 무난히로인 시키면 10분 20분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아까워서 내려와 보통 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내려와 버리는데 저도 뭐 그거 계속 있으면 뭐 기분, 뭐, <웃음> 그래, 하여튼, 좋게야 좋겠죠. 근데, 자, 물구나무 서기 하고 나면, 아까 요령이,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 꼭헤드뱅잉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나시면 꼭, 예, 한 손, 뭐, 오른손도 괜찮고, 왼손도 괜찮은데, 한 손을 주먹을 쥐고, 땅바닥에 대세요. 주먹을 땅바닥에 대시고, 이걸 한 20회에서 30회 꼭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은 이제 정수리 쪽으로 피가 직선 쪽으로 이렇게 콱 올라오다 보면 이게 피가 너무 직선적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게 펼쳐지지 못하고 너무 직선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헤드뱅잉을 이렇게 해주면 목을 흔들고 막 해주면 이게 올라왔던 피가 이렇게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되면서 두통 현상이 잘안 생겨요 그런데 물구나무 서기만 하고 그냥 내려와서 그냥 멀쩡하게 생활하면 갑자기 머리가 아파져요 머리가 아파지니까 헤드 뱅잉 꼭 하세요 어물감서기 하고 나면 꼭 헤드 뱅잉 해야 된다 어 그거 하고 그러니까 물감서기를할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저뭐 뒤통수도 누르고 앞이마도 누르는데 내가 여러분들잘 하지 않는 부분들은 약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히 아, 좀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벽에 대고 뒤통수 누르고 앞이마 누르기를 잘안 하시는 것같아 내가 보니까 이거는 동기부여가 내가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면 잘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세요. 하루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이렇게 뒤통수 되고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뒤통수 되고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면 뒷목 근육도 강화가 되고, 또 아비마 되고, 목 힘주고, 그죠? 아으 아으 아우, 자 이렇게 이걸 벌렸다 담으렸다 이렇게 하면서 아비마를 으는 거예요. 아, 아, 아, 안, 안. 벽하고 발 사이를 좀 간격을 한 50cm 이상 두고 아, 아, 아, 아, 안.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뒤를 골고해준게 제가 여러분이 기 보시면 뭐 지금 얼굴을 누르니까 얼굴이 빨개져 버렸는데 자 여기에 보면 여드름 부터 시작해서 약간 잔피부 트러블이 생겼어요 저이경하면 되게 자주 하는데 그러니까 이마를 누르면 이게 목에서 식도와 목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쪽으로 피가 쫙 올라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두피 쪽이 너무 오랫동안 신경을 안 쓰고 살아데 두피가 많이 얇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이 m자 쪽으로 탈모 현상도 예전에 몇년 전부터 몇년 전에 진행이 됐다가 이제 잡혔는데 그러니까 이쪽 두피 쪽으로 피가 안올고 얼굴 쪽으로 피가 안 올라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왠가게 우리가 뭐 책을 본다 뭐 스마트폰을 본다 컴퓨터를 본다 이러면 거의 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예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얼굴에서 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분들 뭐 여성분들 마찬가지 예요이 m자 요, 요 부분에 탈모가 빠르게 이렇게 줄어들죠. 착 올라가, 이마가. 이마가 점점 넓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거 빨리 조정을 안 해주면, 결국은 이게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걸 보시고, 이마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지금 뻗어 있나. 저도, 저는 원래 이마가 좀 넓은 사람이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더 넓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막 자기 전에 막 이마 마사지 하고, 또 심심할 때 그냥 낮에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고 이러니까 더 이상 넓어지진 않고, 예, 잔털도 올라오고 또 머리가 오히려 나는 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일단 건강은 일단 지식이고 아는 만큼 건강하고 또 건강은 관심이 에요 관심. 관심을 가져야 자기 몸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 아 지금 피가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가스가 어느 쪽에 많이 있는지. 무게감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거 그냥 관심이 없으면 이 일에 파묻혀서 하는 사람들 자기 몸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못 느껴요. 근데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나 이 사람들 물어보면 아 이제는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나타나고 있어요. 많아져요. 그 느낄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일정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졌고 또 거기에 따른 운동을 하고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몸의 변화를 통해서 그걸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과 관심이 동반되지 않으면 살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살지 못한다. 결국은 죽어간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동상이 많죠, 그죠? 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 걸리는 병이에요. 아이를 먹으면 손가락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고관절 마디마디, 소화불량, 머리의 문제 여러분 100년을 살면 다 겪게 되는 문제들이에요 왜 이렇게 동영상이 맞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런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그죠? 저도 이제 나이가 50줄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벌써 젊을 때와 몸은 달라요. 물론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팠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 7살, 8살 때부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했으니까, 남들 동, 동급 또래 애들보다 소화기능이 좀 약하더라고요. 먹기는 먹는데, 많이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하고 자주 체하고 이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이제 많이 아파 본 사람이 또 병에 대해서 또잘알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어. 그렇다고 제가 똑똑해서 이런거 아는거 아니고 어. 이건 제가 막그 세미나 오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아는 거지 제가 저 이거 똑똑한 사람 아니야 제가 아이큐가 103 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내가 <웃음> 세미나 오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공부는 막, 공부를 한 1등, 2등 할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진짜요. 근데 성적은 9등, 10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다는 얘요 머리가 좀 딸렸던, 암기력도 떨어지고, 이해력도 떨어지고 이런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머리가 이게 내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그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이걸 깨닫게 됐는것 같다 이렇게 하고 그게 보이니까 또 방법을 찾아내게 되고 방법을 찾아내니까 이게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이게 또 죄, 죄인된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건데 근데 알려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 도와보면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 뭐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너무 심하게 몸이 망가져 버리신 분들은 그 2차 자각 증상을 견뎌내지 못해요 몸이 너무 망가져 버려요 2차 자각 증상을 견뎌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막 너무 급한 마음에 동영상 보다가 그냥 짜증내면서 그냥 떠나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방법 좀 가르쳐달라 이런데 방법을 찾아서 움직이면 여러분 100번 실패해요 원리를 깨달아요 야 혈액순환 원리 가스 이동 원리 몸의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드는 원리를 깨달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운동을 하셔야지 아요거봐 치료할 수, 방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기흉치료 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천식치료 할수 있는 방법은 방법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여러분 그 대다수의 분들이 찾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해서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여러분 생활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집어넣고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가중치를 올려가면 이게 결국 치료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방법이 뭐냐 방법이 뭐냐 막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자꾸 찾아 돌아오니까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설득을 못하겠네 알고는 있는데 설득을 못하니까 사람이 답답해지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제가 그런 말을 해요 동영상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목에 상관없이 일주일에 한개 내지 두개는꼭 보시려고 하세요 긴장감도 좀 유지가 되고 또 지식도 자꾸 쌓여 가고 또 사람이 긴장감이 있어야 뭔가 자기 몸에 대해서 약간의 걱정을 해야 돼요 자기 몸에 대해서 너무 긴장, 긴장을 긴장안 하면 이거는 제가 이게 이거 긍정적인 긴장이라고 그래요아 이제 운동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하고 있어 아, 일에 너무 치여서 혹은 귀찮아서 긴장을 하는 사람은 억지로라도 해요 팔이라도 흔들고 머리라도 흔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긴장을 막 2시간 3시간 동안 아예 긴장을 정신줄을 나려요 그러면서 몸이 턱 무너지고 나면 왜 이렇지?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지? 왜 이렇지? 이러는예그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니까 적정한 긴장감을 갖고 있어요. 여 뭐, 요, 번 동영상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죄송하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아, 이번엔 또 추석 명절인데, 모르겠니다 뭐, 동영상 하나 더 올리게 될지 못 올리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 모든 분들이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어, 가족분들하고 또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신경을 쓰고 움직이면 컨디션이 유지가 돼요. 그죠?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보고를 많이 받고 신경을 안 썼더니만 은 몸이 나빠졌다. 이런 얘기도 무지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신경을 쓰니까 좋아지더라. 이 얘기도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성능계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